뉴욕 거리는 이래요. 매일 먼 공사를 그리 하는지 여기저기 이런 철골 구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뉴욕에 왔으면 일단 먹어야죠. 숙소 부근 가까운 곳에 멕시칸 요리점 로스타코 넘버원 이라는 곳으로 가보죠. 식당 안에서 먹어도 되는데 몸을 사려야 해서 포장해서 숙소로 가져와서 먹으려고 테이크아웃했습니다. 세계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뉴욕에서는 맛이 없는 가게는 금방 사라집니다 멕시코와 캘리포니아에서 온 친구 3명이 만든 멕시코 요리 전문점이죠 여기 정말 맛있는 곳이에요 강추합니다 타코는 싸먹는 멕시코 요리죠 로스 타코 넘버원에서는 타코를 만들 때 옥수수와 밀가루로 만들어진 또르띠아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옥수수 또르띠아로 골랐습니다 소고기, 치킨, 스테이크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가격이 한접시 거의 5달러 정도 합니다 자 한입 꿀꺽 도톰한 또르띠아가 아주 쫄깃하고 고기가 잘 부어져서 너무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고수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고수를 좋아해서 고수의 신선한 향이 입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이 찍어 먹는 저 살사 소스가 정말 예술입니다 정말 신선해요 바로 만들어서 내놓은 것 같이 거기에 라임을 뿌려서 먹으면 전상이 맛있죠 진짜 자연스러운 그런 맛입니다 아왜 한국에는 이런 곳이 없을까 참 아쉽네요 여기는 뉴욕 여행 오면 꼭 머스트 해고 아이템입니다. 이번엔 도스타타스를 먹습니다. 구운 똘띠아로 싼 타코인데 여기 타코는 정말 쫄깃쫄깃하고 똘띠아 자체가 간식으로 진짜 먹어도 될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똘띠아칩도 바삭하니 정말 맛있고요. 맛있다 <목소리> <목소리> 뉴욕에 와서 처음 먹은 음식이 바로 이 <목소리> 베토리스 <베토오데카는 목소리> 탕코스입니다 맛있는 걸 먹으니 기분이 업됩니다 멀리 보이는 뉴욕의 밤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뉴욕의 밤거리를 보니 또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Ooh.